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일본인 세명중두 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의 반응은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36년 통한의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설인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정부의 결단을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주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가해자이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은 빠졌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결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흔 다섯 살의 노구를 이끌고 광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이미 정부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무시됐다는 할머니. 그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어,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군사 죽은 한 있어도 그런 돈을 안받려랍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아무나 돈이라도 받으면 되는 걸로 임금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지금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이 렇게우는데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정부 기업들이 피해자들다가제 이렇게 존중해 주겠습니까? 정부 해법의 적용 대상자 1 5명중생존에 있는 세분 모두 반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6살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 다 잡아넣어본다고 니네 어미 아버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깊게 나왔죠. 일제는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와 군인 등으로 강제 동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매질의 감시까지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일했지만 18개월치 임금은 단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과 국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한 일본 기업은 항소했고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마침내 2018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총 5억 달러를 줬는데, 그걸로 강제동원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전제 없이 체결된 협정이며, 당시 일본이 준 돈은 경제 협력 자금이라는 것,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판결국라판단니다 일본 부입니다 아베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3개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정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공격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대부분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본의 부당한 공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마치 대부분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과 반하는 해법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일본에 대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을 구걸하는, 그 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정책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30년 가까이 도와온 야노 히데키 씨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세지家の 도리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장애물을 양국이 협력해리하리하っていう言い方 장애물을 처리하우. 하라부지とかハモニが自分たち 인권을 회복したいと いうことを言ってるのが障害物だと言い方は何なん これが 네,本当に 한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디에죠 강제동원 해법 발표 열흘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구상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국은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사과했을까요? 한국정부는국에서한도출신한국자문제에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日韓국에健全한관계에서한 여기서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아베 전 총리가 만든 용어입니다.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동원은 없었다. 라는 그 같은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옆에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어, 뭐라고 할까, 참담했어요.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 외교 참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 않은 게 뭐냐 면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불법 강점과 인권 침해에 대한 도덕적 우위가 있었어요. 그거는 상당한 외교적 자산이에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집어던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끝났다. 그것이 일본의 불완전한 사과 또는 없는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가진 외교적 강점도 사라지고요. 또 일본의 지금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평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자민당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마스가와 루이 의원. 아베 걸지로 불립니다. 이번에 가이던 텐션을 찍게 됐습니다. は何点ぐらい百人近いですけどねあの韓国政府の提案徴用工問題のこの判決問題を韓国政府の責任によって韓国国内でま解決するという案じゃないですかこれ出してきたことについては非常に嬉しいというかあの驚きでしたここまでちゃんと解決しようという決意があ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あれだけ支持率が2 0でもこの解決策を出してきたっていうのは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ですね 일본이 부정하는 강제동원의 산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흔 다섯 살 김성주 할머니입니다. 자잘잘부 작도 잘라 작도 들고 잘른 이 지금 여기 가습니다그 예. 여기가 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왼손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10분은 불닭불닭 뛰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이 그놈을 주세가 공중에다 당기면오자며공놀이라아 손가락이 크다. 그래 아 웃기나. 그러면서 차려로 그놈을 피가 찌찌고 흘러서 손가락을 던지고 갖고 놀고 있더라고. 나는 서러웠어. 아이고 아이고 울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장 자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후로 평생 다친 손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열다섯 살 소녀를 강제로 데려간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에 있는 동생이 죽었을 때도 고국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성주 할머니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동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ですね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いるっていうのが当社の立場ですのでいわゆるその韓国政府が発表されたことについてはコメントする立場にないというのが我々の 그런 발언이 니다 아니 뭐그 한국 나라의 그 정부의 발표나 그 대변사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다가 대지진이 나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할머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80년간 후유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일본 측의 반성과 사과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제가 나온게 이득 손가락도 짤리고 온 전신이 병신이 가고 왔는데 왜 일본에서 보상을 받아야지. 한국에서 역시 좋게 어느 누구보고 보상을 해주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을 안 했는데. 한 20년, 30년 일본 법정으로 한국 법정으로 다니면서 싸워가지고 이제 와서 겨우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놨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서 배상해줄 테니까 그 취소해달라. 그 말이 안안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아니고 한국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일본 가서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그걸로 끝났 거인데 어찌면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사죄를 받아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오몇 미터 망가졌으니 평생에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죄를 했음 그것밖에는 원이 없었습니다. 3십여 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와준 다카하시 마코토 씨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해법을 내놨다며 분노했습니다. 이거 더 대. 뭐그 해결의 문서를 보니까 니기리스시대. 捨ててやた이ぐらい 이기리가 와이드해本当にあの被害者無視の自分たち優先自分の政権維持優先ということで被害者が死ぬのを待ってる被害者ももう余命いくばくもないと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상회담 5일 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과했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지금까지 그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라 했을 때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판결을 행정부 수장이 부정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36년간 근무했던 외교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私はもし韓国の外務省だっ 한국의 국민 의의 지지 를 얻은 바가 되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え、時期称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私だったらこの計画は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도쿄 거리에서 우익 활동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무식한 한국인 들을잘 들어라. 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다.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관저 앞에서 일장기와 우길기를 앞세운 우익 단체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교동인은 한국의 문제であって私たち日本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あとはもうの歴史を日本がどれだけ 公共のものにお金を出して、それで、あの戦後の賠償責任は終わっているのに。配らない韓国政府がいけないと思います。あの、もちろんね、あなたたちがこっちに来る理由も分かってるんですよ。その韓国側からですね、いろんな形で。こう日本にですね、制裁を解いてほしいと。で、そのために韓国で徴用工の問題を解決した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徴用工というから、おかしいんですよね。 あれ募集校でしょあの朝用講とか言ってる連中の内容よくよくねぜひ調べてほしいんですよでそれが今になってあれは強制だったなんだったと言って金おこせ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日本人にしてみたらふざけんなっち話なんですよね今心配が暗淡まだ未来暗淡まだなのは日本にウイキで口垂らしちるかよまあ反乱的なウイキ勢力はいるからね韓国を打てれば話はよく聞くんだ 길들이자,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올 위험이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한번 쳤더니 이 새끼들 말잘 듣네. 이런 식의 꼴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런데 일주일 전, 양금덕 할머니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새로 채택된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거나 일본군에 징병했다는 등의 표현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강제로 끌려왔다는 표현은 순화됐습니다. 그리고 강제 징병했다는 말을 빼고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마주하게 된 피해자. 증언을 기록해 남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대로 갔다고? 다 우리 강제로 끌져가지 응? 우리가 어디라고 그거를 가. 쭉 온통에 죽고 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이기가 사람이라 봤냐? 그때 그년들한테 그 압박당하고 산 일을 생각면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던게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르간부윤의우스메모노스메가 이토 일본 제일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직접 만난 자리에서 여러 요청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 수입이 중단된 일본산 멍게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기사를 쓴 일본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했는데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산 멍게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누카가 의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나는 대화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アルプス処理水だとかそれから輸入禁止の問題もですねえ、まあ、解決がの糸口が見出せるんではないのか韓国政府もそういう客観的な情勢科学的な分析が行われていくことを政府がもらってですねそういう環境づくりに努力はしたいというような話でございました 국회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의제로 묻는게 아니니까.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쑥 꺼내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의제에서 이제 의습은 논의는 하지 않았어요. 문제제임 했단 말이야, 일본에서. 그럼 소상하게 국민한테 발표해야 돼. 그게 그냥 청소함 잔뜩 받아온 꼴이 돼버린 거예요.